다리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 주는 운동을 해보실 거예요. 일명 승마살 운동이라 그러죠. 다리 라인을 보면 옆에 툭 튀어나온 군살들이 많아요. 당연히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몸에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또 체형이 음,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런 군살과 함께 다리 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첫 동작은 누워서 하시는 브리징 동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사이드라인 동작들과 이제 엉덩이 뒤로 해서 옆 엉덩이와 같이 운동하는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릿치 동작은 당연히 많이 아시죠? 그대로 하늘 보고 등 대고 누우셔서 뒷목 길게 하시고 골반 발바닥 11자로 놓으신 상태 그 상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천장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 구릿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앞의 면과 엉덩이 힙 밑을 같이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앞은 길게 엉덩이는 위로 올리게 내려올 때 가슴부터 하나하나하나씩 하나하나 내려오는 거 브리징 동작 팔 길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앤, 내쉬고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옆면 안쪽 앞면 뒷면 다 운동을 할 거예요 내쉬면서 다운 후. 이렇게 브리징 동작을 운동을 처음으로 하실 거고 그대로 옆으로 누우셔서 팔은 팔베개 하셔도 되고 쭉 펴셔도 되고 베개 놓고 옆으로 누우셔도 돼요. 자, 이 상태로 몸을 길게 옆으로 누웠어요. 이 상태로 다리를 윗다리를 요 골반만큼만 살짝 들어 올려요. 골반과 같은 높이로 이 몸통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면서 아, 앞으로 윗다리 그대로 뒤로 이때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어, 골반이 같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윗다리가 앞으로 그 다음 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 높이 밑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면, 수면 위를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물 밑으로나 물 위로 둥둥 떠있지 않게 딱 수면과 일치하게끔 위 아래로만 왔다 갔다. 아니 앞뒤로만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다음 동작은 두 다리를 쭉 같이 들고요. 뭐 무릎이나 발목에 패드를 끼으셔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같이 옆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그엔후엔 투. 허벅지 안쪽도 운동이 되는 거고 밑에 다리가 올라오면서 더 힘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위에 다리 같이 붙여서 어펜다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반대쪽 운동 당연히 하실 거고 닐링으로 사이드 투 사이드 동작을 하실 건데 닐링으로 엉덩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들 이거 하실 때 허벅지 안쪽과 복부 옆구리 같이 운동 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은 쿼드라 패드, 네발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데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을 두시는 건 당연히 아시죠?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옆으로 쭉 빼주세요. 몸과 골반과 같은 라인이에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팔을 팔꿈치를 대신 상태, 엘보, 이쪽 팔은 피시고 이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팔두 다리 두팔다 피고 올렸다 내렸다 하셔도 괜찮아요. 두 가지 동작 다 괜찮은데 이번에는 우리는 엘보를 한쪽을 대시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요 동작으로 운동해 보실 거예요. 반대쪽도 당연히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회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쭉 피시고 어 니은자로 앉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상체를 숙이셨다가 일어나시고 손을 짚으시고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짚으면서 위로 쭉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옆면과 앞면을 다 딛는 쪽도 운동이 되시는 거. 다시 앉았다가 다리 펴고 스트레치. 일어나서 반대다리 구부리시고 짚고 밀어서 스트레치. 앤 다시 앉고 다리 피고 앞으로 앉아서 구부려서 짚고 쭉 밀면서 스트레치 앤 다시 한번더 다리 피고 스트레치 앉아서 반대다리 구부려서 짚고 그대로 쭉 스트레치 앤 다시 둘앤 마무리 스트레치. 이렇게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실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허벅지 안쪽 그리고 다리의 옆면 그리고 몸통의 복부 운동 같이 해보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횟수 호흡과 함께 쭉 연결해서 따라 해보실게요. 자등 대고 누우셔서 브리징 무릎 세우시고 자드 있는 11자로 호흡과 함께 4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쭉 올라가세요. 머기 길게 하시고 가슴부터 부드럽게 차려 내려오시고 다시 and 후쭉 허벅지 안면 길게 무릎도 다운 후두번 더요 and 후쭉 턱 부드럽게 다운, 쭉, d 다시, 후, 쭉, and 다운, 후, 좋아요. 자, 이제 옆으로 누우셔서 다리 운동하실 거예요. 윗다리 먼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윗다리 골반만큼만 살짝 들어 올리시고, 몸통 골반 유지, 다리만. 그대로 앞으로 플렉스 뒤로 포인 이렇게 10개, 2길3셋 and 개 6개, 5개, 6개, 6게 6개, 6개, 6개, 6지 6개, 6개, 6개, 6개, 6개, 6개, 6개, 6개, 6개, 6 여덟 쭉두 번만 더요. 아홉 밑에 다리도 길게 힘주고 열엔 좋아요. 가운데로 오시고 두 다리를 모아서 같이 업앤 다운 하실 거예요. 다리 하나로 엔둘엔셋엔넷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만 더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제 반대쪽 하실게요. 뒤로 돌아서 똑같아요. 위에 다리도 앞뒤로 준비. 몸통 머리 길게 골반 유지. 앞으로 플렉스 뒤로 포인트. 밑에 다리도 튼튼하게 둘셋 호흡하면서 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 엔쭉 좋아요. 다리 모아서 두 다리 같이 옆으로 들어 올려요. 하나, and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임 주고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제 돌아 누워서 일어나실 거예요.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셔도 좋고요. 그대로 일어나셨다가 무릎 꿇고 닐링으로 사이드 투 사이드 갈게요. 그대로 엉덩이 들었다가 한쪽으로 앉았다 업. 반대쪽 다운 이렇게 힙을 바닥이랑 터치 셋앤업앤넷 허벅지 안쪽 배 힘으로 다섯 어깨 힘들어 보이지 않게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 좋아요. 그대로 네발자세한 상태에서 다리 드는 쪽에 반대 팔을 팔꿈치 대시고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로 다리 업 옆으로 들어요. 둘 이렇게 열게 셋앤넷 힘들어 보이지 않게 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내려놓고 잠깐 스트레치 후, 쭉 자, 다시 한번더 똑같이 팔꿈치 한쪽만 그대로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스트레치, 후. 자, 이것을 이제 반대쪽 다리만으 반대쪽 팔꿈치 대시고 반대 다리 옆으로 준비. 시작! 하나, 앤, 둘, 앤, 셋, 넷,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좋아요. 스트레치, 후, 힙과 겨드랑이 부분 운동이 느껴지실 수 있게 집중해 보시고 마지막 열번 시작, 하나,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힘들죠 엔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스트레치 후 좋아요 자,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다리 앞으로 쭉 다리 좀 털어주셨다가 그렇죠. 자, 사이드 리칭 10번 들어가요. 앞으로 스트레치 짚고 옆으로 싹 늘리고 다시 앉아서 앞으로 스파인 스트레치 반대 짚고 쓱 옆면 둘 엔딩 스트레치 짚고 고, 옆면, and, 둘. and, 후. and, 죽. and, and, a n and, 멀리, and, 여섯. and, 멀리, and, a 스트 and, a n 앤, 둘, 등, 스트레치, 스파인 스트레치, 짚고, 늘리고, 둘, 한 번씩만 더, 스파인 스트레치, 앤, 둘, 괜찮아요, 계속, 둘, 앤, 후, 앤, 짚고, 멀리, 앤, 좋아요,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좋아요, 자 이제 스트레치만 남으셨어요. 그대로 후스르르르르 아빠 다리 해주시고요. 어깨 먼저 스트레치 서클 앞에서 뒤로 네번 할게요. 숨 쉬면서 3, 4 반대 업, 앞으로 and 2, a n 3, and, 4 팔 크로스로 해서 시선 반대로 호흡, 후, 반대쪽, 후, 쭉, 충분히. 자, 두손 가슴 앞 크로스, 엥 고개 서클 두 번만 할게요. 쭉. 반대 두 번, N 주주 정면 보시고 한숨, 흐 잘하셨어요.